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어느 한 애플 매장을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이폰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요 뭐 맥북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계속 뭐 LG 폰 아니면 은 삼성폰 이런 것만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애플스토어에 왔는데도 뭐 그렇게 제가 뭐 리뷰를 하고 뭐 그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뭐 능력이 안 돼요 어쩌면은 마크 프로가 있네요. 막크부프로 어, 터치는 안되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웃음> 와우 근데 좋긴 좋네요. 진짜 좋긴 좋아. 어뭐 보면은 사고싶자 견물생심이라고 어, 직원이 제가 둘러보고 있으니까 자꾸 뭐 도와줄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딱히 뭐 부탁할만한게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구경하러 왔다고, 어, 그냥 보고 있다고 그렇게만 대답을 했어요. 네, 뭐, 계속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 어, 직접 보니까 예쁘긴 예뻐요. 어, 이렇게 약간 글라스가 되어 있는 핑크색 아이폰이 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가 완전히 안 나와가지고, 코 소리가 좀 나요. 목소리도 지금 많이 갈라져 있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키지? 안 끼워진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애플 매장에서 삼성 노트 8으로 어, 영상을 찍고 있는 유튜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뭘 보여드릴지 모르겠어. 나는 나는 애플을 안 써가지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어 맥북 에어다. 어 이거 핑크색이다. 어 너무 예뻐. 하여튼 이런 건 예뻐. 하드웨어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있고 제가 마,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노트북 중에서 굉장히 작고 슬림해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좋아 맥북 에어 어. 에어가 에어인 이유가 가볍다 에, 그래서 에어인가? 네. 여기 보니까 영상편집 툴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있는데 제가 요즘에 다른 거는 뭐 애플 뭐 핸드폰 이 용은 큰 관심이 없고 애플 노트북은 좀 탐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이 영상 편집을 좀 가볍게 하고 다니려면은 노트북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진짜 옛날 노트북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려고 하지만 노트북 자체가 너무 무거워. 근데 맥북에어는 제가 들여도 너무 가볍고 그다음에 이런 소재 자체도 굉장히 어그 부담이 없는 튼튼해 보이고 예쁜 그런 소재라서 좀 탐이 나네요. 어, 지금 뭔가 제가 움직이니까 스크롤이 됐어 <웃음> 어, 요즘에 저 영상 편집 때문에 조금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 어. 와 좋긴 좋네요, 진짜. 와또 보면 사고 싶어요, 여러분. 보면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 프로. 와 프로 와와 와, 좋다 좋다 저기 뒤쪽에 가면 또 사람들이 방글바글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쭉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번 말하지만 저는 애플 한번도 써본적이 없고 네 계속 삼성이나 LG 폰 유저였습니다 어 이거는 어 오즈모다 오즈모네요 이거 와우! 어? <목소리도>